안녕하세요. 신망콩입니다돈카츠 들고 왔어요. 이거는 세트 구성인데 얘는 등심카츠고요. 안심으로 시키고 싶었는데 품절이었어요. 그래서 등심으로 시켰고 얘는 세트인데 마제소바 이렇게 이거는 무슨 소스인지 몰라서 먹어봐야 될것 같고 여기 뭐 이렇게 핑크 솔트도 들어있고 돈카스 소스도 있고 뭐 와사비도 있고 무말랭이 이거는 맛보기 카레예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국물 먼저 먹을게요 서 일단 굉장히 맛있 어요. 질기지도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. 아예는 샐러드 소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찍어 먹어도 상큼하고 맛있는데 되게 자극적인 맛이에요. 뭔가 생각 이상의 자극적인 맛. 음, 반짬뽕의 맛도 나고 음... 고추참치? 고추참치 맛도 나요 음, 다음에는 안심을 한번 시켜먹어 봐야겠어요 좀 세요. <웃음> 카레에다가 밥 비벼서 카레는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라스트. 저는 탕수육도 찍먹파여서 절여져 있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에 와사비 올려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. 음, 다음에는 안심 카츠를 한번 시켜 먹어봐야겠어요. 등심도 맛있어요. 맛있는데 안심이 더 부드럽겠죠? 이거 마제 소바는 조금 남았는데 자극적이었습니다. 유바!